자, 평범한 직장인이 퍼스널 브랜딩 하기 위해서 세가지 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성입니다 아,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아, 한가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장인분들한테 얘기를 좀하려고요 음, 저도 직장생활 한 11년 아, 넘게 하면서 아, 지금은 또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특히 사무직 직장인들 자,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오랫동안 10년, 15년 사무직 일을 해도 이걸로 뭔가 창업을 할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될것 같고 불안감이 들고 굉장히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저는 오랫동안 이제 상품 기획 일을 하고 개발 일을 하면서 더 그런 마음이 심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없는 거예요 나만의 콘텐츠가 없는 느낌 명함은 있는데 자이 명함 가지고 내가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도 현직에 있을 때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체감을 했고 현실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나눌 어, 세 가지 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지켜가지고 꼭 해내시고 자신만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이야기를 체계화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엄청나게 내자기속에서의 힘을 들려요 이력서도 열심히 쓰고 근데 직장에 들어감과 동시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잊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대리고뭐 과장이고 그냥 신입사원이야. 누군가가 그냥 불러주는 대로 내 브랜드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고 어떤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퍼스널 브랜딩은 내가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는 이렇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내 보일 뿐이에요. 내 보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를 인지하게 돼 있죠. 내가 한명한명 한명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장점도 좋고 장점이 아니어도 좋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를 컴플렉스 단점을 공유하고 그 공유한 거를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잘났고 엄청 잘하고 이런 걸 내보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워요 내가 부족해. 운동이 부족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 자, 이런 걸 그대로 내보이고 내가 단단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심리적으로 많은 어떤 부침을 겪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리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같이 나누면서 저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일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알려주거나 일방통행으로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저도 제가 가진 걸 나누면서 저도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체계화했다면 체계화된 내용을 어딘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또 글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온라인 플랫폼 한 가지 인스타그램이 됐든 블로그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온라인 카페가 됐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시작하게 되면 얕고 넓게 시작하기 때문에 내 컨텐츠를 응축시켜서 보여주기가 힘들어져요. 퍼스널 브랜딩이 되기 위해선 나만의 컨텐츠가 시중에 유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에 그냥 써놓고 비밀글로 그냥 해놓고 부끄럽다, 민망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닫아 놓으면 글은 유통이 되질 않아요. 경험을 원하는 사람, 내 철학을 원하는 사람 내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볼수 있게끔 유통을 시켜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엔 온라인 카페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직장인일 때. 자 그렇게 오랫동안 글을 썼어요. 자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을 원하는 사람들, 그 글을 읽고 나서 도움이 된 사람들이 점점 제 글을 계속 읽어주게 됐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도 그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팬이 돼가지고 플랫폼마다 다.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글쓸 맛이 나죠. 콘텐츠를 만들 맛이 나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어떤 도움을 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건 한 명, 단한명그 페르소나라고 해요. 음.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내가 도움 줄수 있는 사람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한 명은 지정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좁게 설정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소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향으로 전달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 글을 읽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보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첫 번째는 체계적으로 내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한 다음에 발행을 해야 되죠 자세 번째는 자 발행한 것들을 시중에 정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책을 썼어요. 내 명함을 대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고 책 또한 콘텐츠를 집중해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내보인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다. 내 자기소개서가 시중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단계가 책인 거죠 그래서 서점에 내 자기소개서가 발행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이 2000권 3000권 발행이 돼요딱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명함을 누군가한테 가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본 어떤 교육 담당자들이 강의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일 때부터 저는 강의하는 직장인 타이틀을 가지게 됐고 그 닉네임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절대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30대면 20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20대면 10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경험치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걸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어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은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서 아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지식을 나누고 공유할 때 스스로도 더 성장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는 이제 온라인 카페에서 재능기부로 우리 이제 20대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카페에 오셔서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이야기가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을지 한번 느껴보시고 강사로 또좀 나설 수 있게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도와드릴게요 자신만의 어떤 글을 쓰고 싶은 분들 자 칼럼 리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은 또어 제가 설명글 하단에 온라인 카페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거기에서 자신만의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세요. 잘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아 신문사나 뭐 잡지사에 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그잘된 이야기를 꼭 저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저 또한 어 굉장히 성장하는 기분이 들거예요. 기쁘고 저도 평범한 직장인일 때 이런 기회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천명 구독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건 또 영상 따로 꾸려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뭘 어떤 걸좀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얘기했습니다. 첫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체계화하세요. 두번째는 내 이야기를 담을 온라인 플랫폼 한 가지를 정하세요. 그릇이 준비됐고 컨텐츠가 준비됐으면 나중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끔 압축을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컨텐츠를 아,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